현재 금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금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챗 g p t 에게 물어봤습니다. 금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1. 경제 불확실성 금은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할 때 가치저장수단으로 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2. 인플레이션 금은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불안정 전쟁 내전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미국 달러 약세 금은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므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5. 중앙은행 정책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조치는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6. 공급 제약 금은 유한한 자원이며 매년 채굴할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. 생산량 감소, 탐사 또는 발견의 어려움, 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공급에 제약이 생기면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